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소방서 재난예방과에 근무하는 소방위 허주홍입니다. 소방관의 다양한 업무 분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주신다면 소방관은 전국 5만 2 5 0 0여 명의 국가직 소방공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화재, 구조, 구급 등제 현장활동을 하는 그런 소방관들이 계시고 재난예방 및현장 소방운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또 소방관들이 따로 있습니다. 현장 대원이든 그런 행정요원이든 모두 뭐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 현재 소방관으로서 본인의 경력과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16년차 소방관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어, 10년 동안은 119 구조대원으로서 어, 화재 및 구조 현장에서 출동하는 소방관으로 활동하였고 어, 6년 동안은 이제 소방 이런 행정 분야랑 재난 예방 분야 현장 네, 대응 분야에 대해서 이제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소방관으로 일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도와는데 좀더 이제 안전 사고 대처 능력을 함양시키는 그런 이제 소방 안전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화재나 재난 예방을 위해서 영유아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 있는지 있다면 교육 내용이나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서에서는 우선은 연령별, 대상별로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이 소소심 체험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소심 체험 교실이란 화재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일부 신고 및 대피요령, 다음에 초기 소화를 위한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법. 그리고 응급처치 중 가장 중요한 심폐소생술을 주제로 이론 및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교육을 신청하는 방법은 어, 여러분이 사시는 곳 소방서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곳에 방문하셔서 소방안전교육신청이라는 그런 코너가 있는데 그곳에 대부분 소방안전교육 담당자 전화번호가 소방서 번호가 적혀있습니다. 어, 그곳으로 연락하시면 언제든지 필요한 날짜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으실 수있 별도로 제가 좀 요청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혹시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화재대피교육이라든가 안전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고와 관련해서 들었던 것들이나 알고 계시는게 있는지 어떤 교육들을 하는지 또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구나 알고 계신 게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저희 소방서 쪽으로 이제 소방안전교육이나 합동 소방훈련을 많이 이제 요청을 하시거든요. 기본적으로 많이 그 교육을 가보면은 선생님들께도 모든 지금은 모든 국민들이 많이 의식하고 있어서 더잘 알고 계시겠지만 선생님들도 또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좀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시고 이제 기본, 기초적인 뭐 소화기사용법 대피요령들도 잘 알고 계셔고큰 뭐, 화재가 일어나더라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게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재방을 위해서 어린이집이나 영유아인 아이들이 지켜야 할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들만 있는 집에서 불이 난다면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할 것입니다. 지난 9월에 발생한 그 인천 라면 형제 화재 사건에서 알수 있듯이 어린이 없는 집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어린 형제가 많이 다치고 끝내 동생이 숨지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화재 발생 통계에 따르면 화재 발생 원인 1위가 바로 부주의에 의한 화재입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항상 실내에서 가스레인지나 난로에 불장, 불장난을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작은 불씨가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화재 발생시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이늘는 이제 소방, 저희가 이제 공통질문으로 드리고 있는 사안인데요. 소방관으로서 생각하는 안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안전은 공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공기는 항상 저희 주변에 쉽게 있지만 은 저희가 이렇게 자주 잇는 것 같습니다. 소중함을 잊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이런 제이 공기가 한숨 만절도 없다면 은 저희는 살수 없을 것입니다. 안전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안전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든 어디서든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공기라고 생각합니다. 소일구 외양편 고친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평상시 안전의식을 함양해서 소잃고 외함관 고치는 일이 없도록 안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야겠습니다.